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우리 순이도 이렇게 앙탈를 부린답니다. 순이 <웃음> 배고픈 거 맞는 것 같아요, 순. 응? 순이 배고픈 거 맞아. 왜 <웃음> 네, 여기 안에서? 왜 여기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? 음, 이거 먹어봐. 순이 이거 손으로 꺼내서 먹어봐. 안줄 건데, 안줄 건데. 순이 이거 먹어.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해안 하나? 어 한다 한다. 어 순이 한다. 음. <웃음> 먹네 하네 하네 어 귀여워 어 잠시만 망고도 한다 망고도 하려한다 오 오. 오, 한한다 한다. 어? 안 단다. 저, 지 손으로? 손에는 냄새 하나. 좀 음. 손이? 응. 응? 도와줘야겠다. 응. 아, 이거 좀 어려운 거래. 어! <웃음> <웃음> 성취감도 되죠 걔는 다보고 너도 해봐 반도침아지 <못지>. <웃음> <웃음> <바둑이 침. 웃음> 순이 오 잘하는데 순이 구구해줘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잘한다. 참 아, 가만히 있으면 또 봐요. 음, 망고 가르쳐 주고 싶었어. 엄마가 다 먹고 망고 한 개도 못 먹던. 손에 테이프를 붙여 주고 싶어. <웃음> 이제 했어 망고 망고야 네쟤 해줄게 쟤네, 쟤네, 쟤 여기 있어 네쟤야쟤이쟤봐 쟤네, 쟤네, 쟤네, 봐 순이 네 쟤네, 쟤 먹는다 먹는다 에주도안려그러다가이니까 화장 로오라니까다하잖아 선화로 집을 나고 한다 춤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디디... <웃음> 화났어 표정이다 드어 화났어 밥을 이딴 식으로 줘? 이는다 알겠어, 뚜껑 빼줄게 자, 먹어